네, 안녕하세요. 홍파이 여러분. 헌터, 파게 <목소리>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만냅면요 바로, 바로, 바로. 남해에 있는 털개를 잡아서 먹어보자. 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해에 사는 털개. 바로, 왕밤송이개란 녀석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려면 남쪽 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남쪽 끝으로 가려면 속초에서 여기 남쪽 끝에몇 시간? 일곱 <웃음> 시간 가야 돼. 나 편도만 리발.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자 여러분 근데 사실 지금 털개를 잡을 시기가 조금 일러가지고요 왕복 14시간을 가도 없을 수도 있어요 리바 자 여러분 오늘 남해안 털개 그렇죠 왕밤송기계를 잡으러 지금 남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원래 이털개는 1월부터가 제철인데 지금 12월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2주차인데도 털개가한 마리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왜냐면요 저 오늘 털개 사냥꾼 제 조수랑 같이 왔습니다 저 멀리 꺼죠와 <웃음> <우와>, 저게 예쁘다 <웃음> 어 페루사이코패스 너네 랍됐다 이제 너네 다 가져가서 모빌에 뒹굴뒹굴 뒹굴다 이제. 이게 뭐야 새우? 오 여기 새우 있네 자, 여러분 여기 새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바다 줄새우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흔한 새우입니다 연애아 랄미절 랄미잘 라사 야 조용히 해. 자, 여러분 여기가 주민들이 좀 계셔가지고 오늘 텐션을 조금만 낮춰서 찍을게요 그리고 이완방송이개 같은 경우는 요런 수풀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어? 버거다 어디? 버거형 같이 왔는데? <웃음> 추워 춥지? 이따 들어가서 내가 안아줄게 <웃음> 어이 디질래 잠깐만 이 안으로 못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아 털개인 줄 알았네 요,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꼭 잡아서 한 마리라도 보여드릴게요 한 마리라도 잡으면 갈 거야? 아 먹을만한 거한 마리라도 잡으면 컨텐츠 해버리지 바로 이거 봐봐 이거? 돌이야 근데 이렇게 생겼어 어, 잘하네 그래도 3점 오예 <웃음> 어 여기도 불가사리가 있네 신기한 색깔이야 여기 이쪽에 어 그냥 별 불가사리 렇게야 꺼려버려 별 불가사리는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보시면 즉시위식 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으 누가 낚싯대를 이런 거버릴 래키 무슨 래키야? 이거 헌터팡 래키 <웃음> 이게 소리야 리발렛기라 해야지 여러분 요낚싯대도 빼둘게요 은혜 제가 발견해줘 어! 이다 있다 도도 있어 있어 야야야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여러분 저기. 우와 개코 은혜 개코 개코 우와 여러분 털 깨입니다 털기 우와 뽀찌 가득 찬거 보이시죠 <웃음> 어? 은혜 너 어떻게 봤어? 야나잘 본다 <웃음> 나 야, 잘 봤어. 너 어떻게 잘 봤어? 이렇게 보니까 이때. 와 은혜야 너 진짜 대박. 어, 또 잡자. <웃음> <웃음> 은혜가 이렇게 눈깔이 돌아가. 아유 잘했어야 근데 여러분 저번에 잡았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와 주먹보다 커요 지금. 아래 <웃음> 보는 거 보세요. 기어 <웃음> 죽겠네. 야야 야, 이리 와. 야, 야, 야. 야, 야 거짓말. 야 빨리 와봐. 어디 어디? 여기 밑에 있죠. 아 구라치지 마. 어어어 어. 여러분 저기 털개 보이시오? 여러분 털개 여기 있으시나어 보세요. 어? 야야야. 야, 야. 꽤 빠른데? 예. 저기 도망가죠? 와 은혜야 너 진짜 대박이다 라사. 와 얘도 사이즈 좋아. 들어가라. 은혜야. 야. 너 진짜 나안 왔으면 가. 야 너. 야너 내일 명품 관가자 아까는 안 간다고 하던. 더뭔 소리야? <웃음> 여러분 지금 보면은 다 해초 밑에 있잖아. 이렇게들이 해초 밑에서 추베로다 하고 있다. 너왜 자꾸 나 쫓아다녀? <웃음> 야 그럼 콕 춥지 마쑥스러우니돌로가 여기 내 구역이야 <웃음> 진짜 이게 나온 데서 주변 보면 좀 나와 여러분 진짜 은혜가 거짓말 아니라 진짜 잘 봐요 은혜 너랑 나랑 조금 떨어져서 가야겠다 그럼 네가 쫓아오는 거잖아 <웃음> 마자리발 <웃음> 계속 쫓아갈 거야 평생 자 여러분 이런 해초 옆에 많이 숨어 있어요 모세 얘기죠 꺼려라 <웃음> 오야, 털기 털기 털기 아싸 은혜야 나 1점 줘라 2대 1이다 보이지 <웃음> 자 여러분 얘가 여기서 해초를 엄청 뜯어먹거든요 그래서 얘 해초 밑에 많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은혜 은혜 은혜 블리블리블리. 할빌리 야 내가 근데 제일 커. 내가 너보다 더큰거 하겠어. 야 근데 이거 좀 치우. 말했어 모세 기죠. 야 오늘 개체수 엄청 많은데 아까 아주머니가 아, 이런 애 나와. 그리고 그래, 저희가 씨. 혹시 몰라가지고 수산시가나 아줌마한테 회 먹으러 갔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예 절대 못 잡을 거라고 맞지? 응. 나 얕은데 가. 넌 절로 가라 내 포켓몬. 지금 다 해줘요. 그리고 이런데 오시면은 수심 같은 게 별로 안 깊어 보이는 데도 굉장히 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수심을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러벅지죠? 어느 순간 허리 오면은 바로 쳐 도망가야 돼. 그래야 은혜를 평생 따라갈 수 있어요. 야 이게 또안 나오네. 이게 저번에도 그랬어요 이거 초반에 좀 나오다가 나중에또안 나와 리발레기들이 털게를 깰야나 와리발레기야. 예쁜 은혜 왔어요. 어베โ라치다 어디? 너못 잡잖아. 베โ라치 아니고 물뱀이야. 아니네? 베โ라치네오이씨 무서웠어. 너뱀 무서워? 어나뱀안 무서워. 뭐가지를 잡아 가지고 술에 담가 봐려뭐 계속이야. 와, 제 진짜 크다 은혜야. 너가 보네. 한 마리 잡으면 가자. 어디? 명품간 리발레. 여기 근데 해초가 너무 많아. 아, 해초 걸렸어. 리발리 펀치레 할게야. 아, 이런 데딱한 마리 있어 주면 한적 개꿀사코리발고인데 오빠 너무 깊은 데 가지 마. 어, 어. 너 두고 안 죽어. 그냥 땅바닥에 땅바닥에 포켄헤드도 있거든? 당 바닥에? <웃음> 왜안 찝나 했다 리발? 이상하게 이런 게좀 있어 바다에? 이거 뭐 잡았다 이거 봐봐. 그게 뭐야? 뭐? 무. 뭐. 이거 뭐야? 돌인데. 아 그러네. 너눈 2.0이지? 응. 어. 역시 얼굴도 몽골 느낌으로 약간. <웃음> 야 천천히 가. 안 돼. 내가 빨리 더큰놈 가서 너의 명품 관행을 막아야 되거든. 어,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오케이. 라상 레기야. 오케이. <웃음> 자, 여러분 은혜의 명. 오안돼안 돼, 돼. 공중 라상 레기야. 야 근데 <웃음> 내가 두 마리 잡고 너가 두 마리 잡았잖아. 들어가라. 그럼 지금 2대 2야? 어. 그리고 내 거는. 두 개짜리인 거 알지? 하나는? 에이, 두 개짜리가 어디있어요 크기를 봐봐. 뭐야? 왜? 개소리야? 내가 바깥 소음에는 신경 안 써도 돼. 아무도 너 잡으러 안 와. 너 어깨 보고 바로 쳐. 너 봐봐. 지금 등, 등 보여줘봐. 아, 싫어. 아 쏘리. 진짜 화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했던 것보다 지금 털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열마리 채우면 갈게. 오빠, 오빠. 있어, 있어? 어은혜너 손으로 잡지 마. 여기. 있어 커? 너가 잡은 것만 해. <웃음> 우와.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물이 일렁거리네. 잠시만요. 물이 싹안일어갈 때, 라상렉이야. 오, 야, 큰데? 야, 씨, 너왜 이렇게 큰 것만 봐? 장난 아니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얕은데 은혜 있는데 진짜 얕거든요 굴때만 제대로 보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맛있는 털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지금 수산시장 가면 은 그게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4마리에 5만원 요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5만원 벌었어요 그쪽은 좀 바람불지 이해루즈라할때 바람불면 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안 보이는데 야야 일로와 왜, 왜. 아너왜 그래 찾았다고? 어디 어디 아 진짜 이거 비치고 있는 거 개빡치네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안에 어, 야개코개코 <웃음> 여러분 저 사이 보이시죠? 라상렉이야 <웃음> 응. 은혜야, 은혜야, 야, 은혜야, 은혜야. 발린시아가다, 발린시아가. 야, 왜 이렇게 너무 잘 찾아? 너 포인트가 좋은 거 아니야? 나 일부러 구린데준거 아니야? 내가? <웃음> 너 괜히 또 괜히 또나 쫓아오지 마. 야, 야, 야. 야, 진짜 야. 미쳤냐, 너 진짜로? <웃음> 어디 있는데? 야, 여기. 언니 안 보여? <웃음> 이거야? 오야! 아우, 씨, 다 커버리네, 이 시트로 가라. 야, 야, <웃음> 야, 지금 몇대몇할 상황이 아니다, 야. <웃음> 페루질 응. 애송아 <웃음> 너 포인트가 좋은 거 같아 말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은혜가 너 명품관 못갈 수도 있겠다 라사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엄마 왜 이렇게 뜨끔하냐 아유 귀엽다 귀여워 저, 여러분 은혜가 너무 잘하는데 진짜로 미친내기 작정했네 물에 들어가겠네 저거 요거 밑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 이제 합동할래? 아니 저 <웃음> <웃음> 있어 개수작이야 세 마리 잡아놓고 <웃음> 여기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밀게 너가 봐 보여? 없어 없을 리가 없는데 여기? 아직 멀었다 <웃음> 저 털기 아니야? 내가 있다고 했지. 일로 와. 아유 귀엽다 귀여워. 얘나줄나 줄게요. 아유 너무 작다. 가라 가라. 얘 귀엽다. 너 같은 거 하네. 귀엽네. <웃음> 대박 치네 진짜로. 너 뒤졌어. 내가 제일 큰거 잡아온다. 너 거기 있어. 그래도 지금 내걸못넣어섰지 그러니까 네거 넘는 거 내가 잡아온다 진짜로. 아유 운 좋아서 한번 잡아. 야넌 뒤졌다. 여러분 저기 <웃음> 보이시죠? 야 은혜야, 너 긴장해라 진짜로. 야. 와씨 <웃음> 야, 네 대빵 어디있어내 대빵 아직 여기에 있어 야. 내 대빵이 더커와 졌어요 여러분 은혜가 근데 잡은 게 진짜 커요 여러분 저번에 제철일 때 크기보다 훨씬 큰거 잡아버려가지고 여러분 근데 여기 잡는 꿀팁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초 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안 붙어있어요 얘네가 날라서 헤엄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냉간하면 이 수풀의 뿌리를 찾아서 보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한번 뒤져볼게요 없어요, 리발. 죄송해요. 제말 듣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개체수가 많다, 맞지? 응.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6시간 차 타고 오면서. 4시간 자고 왔어. 어젯밤에 저희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 있으면 돼. 진짜, 너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허언 <웃음> <거울 수> 있어? <웃음> 야, 그러면 하지마. 불화설 돌아, 하지마. 기분 나쁘네. 뭘 기분이 나빠, 결혼했는데, 리발렛. 야, 혼인신고 도장도 찍었구만. 넌 끝났어, 이제. 내 족쇄야. 김은에 리발렛 기겨야 됩니다. 여러분, 방, 여러분, 힘을 주세요. 잠깐만, 봐한번 네, 네. 내딛을게. 어? 물일흘거리릴까봐 양해를 구한 거야. 아, 고름 양해를 구해준다고? <웃음> 라는게? 은혜 잠시만 이거 내가 열어줄게 <웃음> 좋 아냐? 아니구나 아니야 도리야 눈가리가 돌았구만 뭐 <웃음> 개소리하지 마라 나 지금 진짜 배터리야 너는 그거를 해치면서 보는데 너 라이트가 더 좋아 야 나는 근데 그냥 이렇게 보잖아 아 몰라 씨부럴 <웃음> <웃음> 합동하려면 하든가 합동하고 숙단한 거 아니야 방금? <웃음> 됐어 씨부럴 <시브럴. 웃음> 근데 그거 알아? 뭐? 우리 왜 계속 잡아? 나 가고 싶어 집에 아너 개빠졌네 그러면 아, 너 개수 아, 하... 채우고 와오 <웃음> 야야야야야 나쁘지 않을 애끼가 지금 애초를 롯나게 씨부렁거리고 있죠 이런 애끼는 라삭 파도 오 눈치챘어 눈치채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손에 해초를 놓지 않아요 라삭 애기야 야내손아손실어손실어 내가 이따가 손 거기에 넣게 해줄 <웃음> 게드랑데뭔 개소리야 게드랑인데 오빠 어? 일로와 있어? 아니 거기 깊잖아 너네가 오빠라고 하면서 나를 부르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이쪽으로 더 이상 가지 말자 아니면 오빠 나가자 나 추워 아니면 오빠 유튜브 그만두자 새충 하나 가서 물어볼게요 뭐 어떤 대답이 나와도 무조건 제가 이깁니다 야야야 리발레카 왜 오빠라고 하고 나를 불렀어 저쪽으로 한번더 갔다 열정 있구만 우와 오빠 이거 뭐야? 아 이게 뭐지? 아 이거 알았었는데 우추동 이거 우추동 <웃음> 이거 찌르면 물 나와 그지? 말미잘인가 봐. 이제 또 저러가면 있다. 그럼 이제 저기 가서 잡고 갈까? <웃음> 이럴 줄 알았어. 나 진짜 콧물 흐르고 있다니까. 아, 진짜로? 야, 콧물 추배를아 싫어 싫어 싫어. 오, 귀엽다. 이거 근데, 뭐야? 이거 희귀종인데? 저? 이거 이거 보세요. 멸 불가사리 유해 동물. 오, <웃음> 좀 잔인한가? 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해. 다 방생하겠습니다. 아, 어, 소리 소리 소리 진짜 갑자기 또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느렸거든요. 초반에 조금 잡히다가 후반 갈수록 점점 만 잡히더라고요. 애들이 뭐 주파수 같은거주고 봤니? 백개철 메가레 이런 거? 어, 저보야손뱅이 새끼 같습니다. 손 새끼. 보이시 이렇게 별명이 소오공이에요왜소오공이냐면요 보세요 어, 순간이동했어요 리바렛기들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안나와 있고 지금 은혜 뒷모습이 너무 철영해가지고요 은혜야 아. 딱한 마리만 더 자고 하자 딱한 마리 이건가? 있어? 올라 봐봐 이거? 돌이야 돌 <웃음> 비슷했네 그래도 맞지 야 여기 있잖아 <웃음> 야얘 뭐야 <웃음> 들어가라 작다 한 마리만 더 자고 까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씨 사과해 <웃음> 아 나한테 일단, 일단 욕 박아놓고 자숙 <웃음> 아주 보통 녀석이 아니에요 욕을 바로 막 습니다 바로 박아요 리 릴도 안써 이거 돌개 같은데 라사 여러분 돌개입니다 돌개 버릴게요 근데 그럼 한 마리만 잡으면 되잖아 맞지? 합동 고고? 어 이제 꼬리를 내렸군 <웃음> 전... <웃음> 아존뭐 나왔는데? 만약에 은둥이 분들이 너가 욕하는 게 싫대 어. 그럼 너안할 거야? 나 원래 욕잘안해 너한테만 <웃음> 조금 하지 어이없네 요어 이거 뭐야? 뭔데? 어, 털개잖아 털개네 털개 라사 오야. 씨. 가자 이 아, 조금만 더 보자 그 은혜야 너보다 내가 지금 더 힘든 거 뭔지 알아 나 지금 왼쪽 발에 물다 들어갔어 왜? 이거 뚫려가지고 근데 나는 아무를 얘기도 안 하고 꿋꿋하게 야아 어이엇 라스 라이팅 운전도 내가 230km 했거든 고생했어 갈때 내가 다 할게 대신 명품은 없어? 됐어 명품 필요 없어 근데 은혜가 진짜 명품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제가 챙겨줬지 난집살 거야 리친레끼네요 <웃음> 발에 뭐가 들어갔나 봐왜왜 왜, 왜. 계속 복숭아뼈가 아파 <웃음> 이따 할아아 진짜 왜그래 아니 내 복숭아뼈 할때달라고네복 무슨 학교를 왜 할까 더럽게 <웃음> 이제 없다 너가 가자 하면 항상 나오는 거 알지 은혜야 가자 <웃음> 아,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아, 그거 줘 아니야 그래. 됐어 땡큐 그렇게 하면 야이 장난. 이거 내가 내가. 듣게. 됐어 땡큐 아이씨 <웃음> <웃음> 은혜이정구 씨, 있어 봐봐 이거 봐 이거 해초 같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다 날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공처럼 놀다가 버리시면 돼요 은혜가 돌아가면서 한 마리 보면 에르메스 아 됐어 갑자기 게심이 뭐죠? 에르메스에 돌아갔죠? <웃음> 은혜야 와 일로와 은혜야 아이, 미안해, 미안해 에르메스 미안해 야오오오 오, 오, 오라고 나다다 저렇게 진짜 에르메스 먹으려 하네 자 여러분 지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최종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야 <웃음> 이게 너가 잡은 거야? 제일 큰 거? 자 여기서 여러분 한 마리가 되게 작았던 거 같거든요 자, 여러분 요 작은 녀석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어 가래 조심히 가아얘 진짜 작네 아이고 미안했다 너도 가라 물수제비 자 여러분 나머지 애들 다 가져가서 은혜랑 가서 한번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 주민들이랑 조, 조용히 좀 할게요 은혜가 거기 가자 내일 명품관 그래 뭐살 건데? 에르메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가 털개를 모조리 잡아왔습니다 아 자, 여러분 사실 저희가 털개를한 11마리 정도 잡아왔는데 이제 작은 것들을 살려주고 그 나머지들은 어머니한테 짬처리 해드리고 예. 어? 장모님 죄송해 그래도 제일 큰 것들로 짬처리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사실 제일 작은 걸로 했어요 장문이 죄송해요 컨텐츠가 먼저예요 자 여러분 이털개로 말할 것 같으면 은 동해안 털개 남해안 털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장게장으로 해먹었던 동해안 털개는 순시 150m에서 300m권에 살고 있는 녀석들이고 저희가 남해에서 잡아온 요털개는 정신 명칭은 털개가 아니라 왕밤송이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왕밤송이가 생겼지 아니요 그럼 뭐가 생겼어요너 지금 애들이 못치면 개 망하는 거 알죠 빨리 말씀하세요 3 2 1아 큰일 났다 <웃음> 야너 뒤에 수술 못할 거면 애들이 망치지 말겠지 나대지 말란 말이야 내말이야 지금 얼굴 개빡싱 보이지 이... 아, 아, 아. 자 그러면 밤송이를 닮았다 그래서 왕밤송이개라고 합니다 자요 왕밤송이개는 1월부터 4월까지가 제철이고 보통은 2월부터 4월까지 먹습니다 근데 저희가 12월 중순에 가서 잡은 거거든요 그 정말 잡은 게 기적이에요 이게 다 누구 분들 잡은 거예요. 곰팡이 분들 때문에 잡은 거지 왜니 네 때문에 잡은 거야? 이거는 진짜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곰팡이 여러분이 같이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로? 내가 설명해 줘? 어. 내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잘 되게 된게 곰팡이 여러분들 덕분인데 그래서 곰팡이 여러분들 덕이 아니었으면 내가 요털기를 남해까지 가 가지고 잡으러 갈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곰팡이 분들 덕이겠죠? 진짜야 너가 안 왔어도 나는 분명히 털기를 발견은 했겠죠? <웃음> <웃음> 누구한테 하는거게? 나 곰팡이 분들이 다이럴기야 <웃음> 간신병 <관심대요. 웃음> 은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방 안에는 에르메스 백이 하나 있어요 거짓말 어디 장말 밖에 없네 곧 사줄 예정이고요 일단 안 사준대요 <웃음> 네안 사줄 예정이고요 무슨 네. 에르메스는 에르메스 우리 나이에 에르메스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나이때는 레스포사 크로스백 같은 거매면은참잘어울려 그거 메고 결혼식 가고 하면은참잘 어울릴 거같요 레스포삭이요? 아 주먹같다 여기 <웃음> 자어제도요 털개로 오늘 뭘해먹었겠냐자 바로 털개 내장 먹 볶음밥을 먹어보자 아 좋지? 나 볶음밥 좋아해 그리고 심지어 은혜는 걔 내장을 좋아하는데 저는 여러분 걔 내장을 안 좋아하나 러니까 오늘은 은혜를 위해서 제가 좀 희생을 하는 컨텐츠인거예요전 희생이야 내가 얼마나 피... 이거 잡으려고 희생을 했냐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그때 콧물 닦고 냄새면 냄새났더라 콧물에서 뭔 소리 야 <웃음> 너가 내 콧물을 언제 닦아줬어? 내가 어? 닦아줬잖아 컨텐츠하면서 영상 다 찍혀있어 내가 진짜 닦아져가지고 쓱 돌아가지고 <웃음> 설마 냄새 안 나겠지 에이 설마 콧물 냄새 난 사람 없잖아 하고 없다봤는데 이잇너개좋아해 <웃음> <좋아하네. 웃음> 진짜 미친놈이것같 <놈인> 여러분 <웃음> <웃음> 그래서 은혜가 좋아하는 털기 내장이랑 살이 <웃음> 왜 그래 갑자기 그거 상상같아 은혜야 콧물 왜 흘려 <웃음> 에이 설마 냄새 나겠어 이 그거, 그거 <웃음> 그거네 너 수염 냄새 뭔 소리야 내 수염은 여러분 아시죠? 추우면 은 여기 이슬 맺혀가지고 냄새가 다 으, 이슬 너무 뚜. 싫어 <웃음> <웃음> 어쨌든 털개 내장 먹어봐 봐야 돼. 저는 개 내장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등딱지다 버리잖아요 근데 은혜는 좋아하기 때문에 제 오늘 이렇게 은혜한테 맛있는 걸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보시면은 지금 다리가 두껍잖아요 분명히 안에 살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다리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리는 아주 바싹 튀겨가지고 그건 실제로 뜯어 먹을 수 있게끔 해서 다리튀김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털있잖 괜찮아 너 흑돼지 먹잖아 흑돼지 털... 안먹 안 먹는다고? 어. 그럼 너 밤마다 이건 어떻게 먹어? 너 수염 기린 <웃음> 이후로 뽀뽀를 한 적이 없어 <웃음> 뽀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디 잡으러 나갈 때 은혜가 나와서 뽀뽀를 해주데 뽀뽀 어떻게 하는 줄아요 <웃음> <웃음> 자 그러려면 이렇게 돼 바로 목욕하러 가다! 오왜 오늘 잘해? 아 사실 인기의 맛을 알아버렸거든. <웃음> <웃음> 자 하나 둘셋 플라이 아가네 그리고 둘둘셋 오뚜야! 자 그럼 지금 바로 조조 조조 조조 라가리 라가리 라가리 여러분 이털개 같은 경우는 털이 많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열을 요래 요래 닦아주세요 <웃음> 왜 나대 오늘? 아 나도 팬많아어어너 <웃음> 운두이가 너를 좋아하는 법을 아는구나 어 맞아 <웃음> 요런데가 지금 굉장히 더럽잖아요 근데 요렇게 칫솔로 짠 해주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깔끔해집니다 자 만약 에요 손질을 대충 하고 먹으면 먹을려요 은혜씨 하나 둘셋비보리오페알증 그렇지 자람러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된 거는 저머리거죠 <웃음> 왜? 살짝 나야지 얼굴에 티잖아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은혜가 사실 야 이렇게 하면서 막뺨대로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진짜 방금 거 있죠 야 살살 나야지. 이런 게 진짜로 뭐 목소리만 됐죠, 여러분은. 표정 어떤 줄 알았어요? 야, 살살 나야지. <웃음> 이러게 내가 살살. 인자 아니야? 넣어야 그게. 여러분 이렇게 걔를 싹다 닦아줬으면은. 이 칫솔 뭐 장난이지. 칫솔 해봐. 이거? 아, 어. 자 신혼 남성분들 와이프가 하라는 거다 해야 돼요, 아셨죠? 반항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과 안 좋으니까. 안녕, 안녕, 안녕. 최일액. 자 그리고 이손질리 내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열어봐서 자이 찜기에다가 아주 푹쳐줄겁니다 빼고 하나 둘셋오 떨려! 비지실로 휴지실로! 옛날도물넣어줬는아 수생거북이었구나. 어. 아 육지에만 쳐있어가지고 몰랐네. <웃음> 언제 넣었어? 원래 찜기는 항상 들어가. <웃음> 자 물을 이 정도 받았으면 냄비! 킹! 그리고 바로! 불, 불이야! 파야! 불, 불이야! 파, 파야! 불, 불이야! <웃음> 그만! 불이야. 너가 이겼어 이러다 닫! 추고 불이야 이 찜기 놀았냐 진짜로 이게 알고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파이어 오늘 계속 이게 나올 예정입니다자그 <웃음> 다음에는 요 찜기를 덮어주면 돼 파이어 불이야 <웃음> 그만하자 내너해너 너너 내가 줬어 자 그리고 나서 요 털개를 요 안에 이렇게 싹 넣어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게를 찜기는 뒤집어야 돼 아니면 내장이 안으로 매가에 쏟아져요 감사합니다 은혜씨 자 그리고 바로 라가리 봉쇄너 이거 없지? 라가리 봉쇄 같은 거너 닫아버섯밖에 없지? 아니, 라가리 <웃음> 개 싫어 <웃음> 모양을 게 아니 개 자식 감기한 다음에 다시 열더니 라가리 진짜 닫지도 못했어 라가리 <웃음> 자그러분저털개를 20분 동안 아주 푹 삶아주는 동안 이제 볶음밥에 들어갈 다른 야채들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따라따라따라안 따라오면 그냥 외발턴으로 없어? 어? 나브라질리안킥한거 보여줄게 보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차잖아 그게 아니야 한번 밑에 차렸다가 위 오! 이거 너 진심으로 잘한다 다시 해봐 오! 야 진짜 멋있다 옆모습 한 번만 보여줘 진짜로 해봐 우와 <웃음> 진심으로 멋있네 오이씨 <웃음> 자 여러분 첫 번째 재료 바로 랑근 나사 사무라이 도도도도 이렇게 하면 편해. 앞에 만 이렇게. 아, 지금 뭐 요리 뭐뭐안 아? 또 오늘 아침에 내가 뭐 해줬어. 뭐 해줬는데 니뭐 꽁치 통조림 사가지고 꽁치 김치찌 김치, 김치 쳐놓고 꽁치 쳐놓고 저거 치카로 버리면 다 끝나는 거아 이거. 그럼 뭐 말이 많노. 너, 너 치마, 너 치마. 이야, 은해 너 괜찮아? 아, 발 부러졌어. 전어 팔꿈치 맞았는데 은혜는 정강이라 보이죠? 뭐너 괜찮아? 아, 이고 어떻게? 한 번만 더 때. 때린다. 한번더 때린다고? 아! 여러분 이렇게 당근 다 조사 쓰면 들어가라 은혜 개빠졌죠? 아무 말도 안 하죠? 자 다음은 라프리카 떨어뜨리자마자 다싹사무라이 자 파프리카도 와 들어가라 넣어봐서 아무것도 안 하네 진짜 내가 일부러 지금 말안 해봐 몰라 몰라 개빡쳐 <웃음> 왜요? 왜요? 네. 눈치도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짜증난다 귓속말로 알죠? <웃음> <웃음> 방고리가삐 소리다. <웃음> 자 그다음 볶음밥 재료로 <웃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바로 양파 양파 양파 라삭 라삭 들어가라 자 다음은 볶음밥에 풍미를 더하 하이라이트 바로 로추 라삭 끼야호 라삭 끼야호 내가 명신이한 결혼할 거야. 근데 은혜 그거 알아? 뭐? 나보다 너가 더변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볶음아 야채 재료가 다 준비가 됐으면은, 개를 빨리 확인들어가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열어버섯! 우와! 내장 다셋다내건데 이씨! 바로, 파이어! 자, 요 개를, 여기다가 다 옮겨줄게요. 루아보지라, 이렇게. 오, 이거 는요 내장 봐. 우리 건데 맞지? 다 떼서 먹자. 먹고 비브를피열줄 걸리자.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쪄진 개를 살이랑 내장만 딱 적출을 해가지고, 요 야채랑 같이 볶아줄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굉장히 뜨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뜨거고 섬세한 제가 봐. 은혜가 잘하거든요. 음. <웃음> 은혜가 할 거예요. 자, 은혜 선생님, 자, 요거 적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뒀죠? 얘는 남자. <웃음> 버려 봐서? 왜? 기대돼요. 거조 시키는 거 같아. 재밌네. 그쵸? 어. 그렇죠? 우와. 우와! 일단 여기 개딱지에 따로 모아 둘게요. 잘라? 아니 야 아니야. 가위로 잘라야지 뭐. 손으로 할수 있어? 어유. 아니야. 이거는 엄청 잘 돼. 거짓말. 진짜야. 네 어깨 봐 봐. 거짓말이야. 소리 <웃음> 소리 소리. 와, 여러분 이거 살 보세요. 미쳤어. 오! 오, 다리 살이 많네. 자자자자 자. 좀더 거조 시키세요. 좀 더. 자, 좋아 <웃음> 오세요 아이 가게 망했네 자자자 <웃음> 우와 우와 여러분 개 내장 보세요어 저는 싫어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가 개살을 쌓다 적출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털개들이 살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은혜 아시죠 병적으로 막 미친 듯이 뽑아 낸거 진짜 많이 적출을 한 겁니다 자요 녀석들을 자 여기다가 넣어봐서 이건 괜찮아? 응 그럼 이거? 새우도 괜찮아 얘도 괜찮아? 응 어. 아 진짜 벌써놨다 소름끼쳤어. <웃음> 저렇게 싹다 넣어주고 바로 틸! 그리고 파이, 그래, 파이어! 그래. 파이어! 그래. 파이어! 그래. 파이어! 그래. 파이어! 그래. 파이어. 그래. 그만하자 이제. 너 해, 알았지? 응. 바야 우리야 <미만의> 자 그러면 엑스트라버스 올리브 유를 언어 논언언언언언 도자 도자 도워워워워워워워 그거 아니야 나 비켜봐 워워워워워워워워저 상마이 거 상마이 아우 니키 그게 오오 oh, oh. oh. 우리 자식은 어슬 뻔했어 원래 어슬 뻔했어 아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루룽 짝진 짓줄 알잖아 나룽룽룽나룽자 그럼 여기다 밥어헐밥 아. 아, 없지 너밥안하잖아 맨날 <미만의> 됐어 아 열어봐서 자 밥을 2인분 짚을게요 은혜라저라 그게 무슨 이인분이야니 <웃음> 네 기준에 이게 2인분이잖아, 에. 뭐 해야지! <웃음> 자, 그리고 밥을. <웃음> 오, 도, 도, 도, 도, 도, 도. 여기다가, 로금, 로금. 똑같지 않아? 지겨워 죽겠어, 이제. 그럼, 니가 해봐. 니 어떻게 뿌리건데내가 어. 로 로금! 로금! 로금! <웃음> 현타, 팀이에요. 그냥 하지 말자. <웃음> 비만 토끼인 줄 알았네. <웃음> 비만 토끼요? 자 <웃음> 아, 그러면, 은혜야, 한 번만 하기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앵콜 보고 싶을 거야. 자, 루츠, 루츠까지 한번 해보자. 아, 만원할래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난 화보. 웃음> 자, 하나, 둘, 셋. 루츠! <웃음> <웃음> 자, 그냥 뿌려. 루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았으면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등다시 내장을싹 이렇게 뿌려줍니다. 와우! 자그다음 여기다가 볶음밥의 끝입니다. 룰루룰 자그다음 바로 도저 도저 도. 웍자 그리고 놓을수 없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잘달? 아? 잘달? <웃음> 자 여러분 이게 면다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풀풀 꺼. 턴 오프. 풀불턴 오프. 불자 여러분 이게 볶음밥 다 됐으면 이제 걔 다리를 튀겨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웃음> 바로 튀김뇨! <동전으로 목소리> 어, 어, 어,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털게 다리 바로 입장 야왜왜 방팩 맨날 냉뉴스타워로 입장해 자 그럼 1쌍 예, 넣어줄게요 오우 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털게 내장 볶음 과각 털게 다리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자 여러분 정말 은은 저랑 너무 고생해가지고 부산까지 6시간 왕복 12시간 한 다음에 또 600만원짜리 에르메스도 털리고 그래가지고 진짜 구라팡? 아 애들이 생각한다. 에이, 그거 말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자요 털개 다리 튀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자요 털개가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억세 보이는데 털개 껍질이 진짜 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다리를 바로 한번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릴리 소스가 다 떨어져서 자이 레리야키 롤에다가 그냥 먹지. 싫어이 레기야. <웃음> 너 성인병 걸려. 너 실살 때 가슴 두근거린다며. 너무 좋아서 떨림이. 자 바로 먹세요 초배를. <웃음> 와, 꽈져 꽈져. 진짜 연해, 은혜해 <웃음> 얘도 먹어도 되나? 아니. 먹어 보고 얘가내 목구멍에 안 넘어가면은 내가 배점 되니까 그거 배래? 목구멍에안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 개강구, 군소, 김은의 립술. 뭐야? <웃음> 몰라. 와, 여러분 진짜 맛있네요.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개를 먹어 봤는데 제가 먹었던 개 중에 제일 연한 게는 깨다식 고게였거든요 훨씬 연합니다. 너 한번 먹어 봐. 쩝쩝. 어때? 음. 괜찮지? 잠깐만. <웃음> 괜찮지? 괜찮다 아, 너 지금 표정 안 좋은데? 팔자 왜 이렇게 깊이 박혔어? <웃음> 물고 있겠어 너 때문에 맛이 없어아 미안해 미안해 장난이야 너 팔자 하나도 없잖아 필러 맞으러 갈 거야 팔자 필러 맞으면 너 팔자만 없으니 까 얼굴 주둥이 총총 다 부어가지고 코다 붓고 또 거기서 또 이마 할 거라고 할 거잖아 짜증나 아 미안해 미안해 맛있지? 이거 보세요 은혜 계속 먹는 거 보세요 근데 게맛이야 아 맛은 개맛이지응 게니까 음. 자그러면 맛은 그냥 일반 게랑 비슷해요 진짜 맛있는 게다라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일단 다행인 건 여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투 베럴 진짜 과자예요 과자 제가 보통 개를 드시면은 조그마한 개을 다리를 안 먹거든요 왜냐면 딱딱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털개를 잡으셨다 그러면은 저처럼 다리만 따로 해가지고 한번 바싹 튀겨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고 너무너무 좋습어요자 그러면 이번에는 볶음밥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요 볶음밥을 요거 이지 크게 뭐하지아 뭐야 아너도 아, 줄게요 이거 우선 반 나누고서 시작하다 알았어 이거 네 거. 니꺼 <웃음> <웃음> 카메라 떨면서 웃고 있지마 자 이렇게 쫙 크게 퍼가지고 아 이거는 오. 우와우와우와 우와, 우와. 아! <웃음> <웃음> 자 바로 먹게 초반에 와와 만화에 나오는 사람 같아. <웃음> 어, 무슨 만화? 쁘로키 스피대그 동물도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생쥐 이런 거. 응. <웃음> <웃음> 여러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볶음밥이랑 굴 소스 야채 같이 들어가니까 내장의 진한 맛은 안 나요. 그래서 내장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먹었을 때 실망스러울 수 있는 저는 너무 딱 좋아요. 먹어 뭐. <웃음> 와, 이 돼지 자식. <웃음> <웃음> 이게 입에 다쳐 들어가 너. 츄릅츄릅. 맛있어? 오, 박수 나온다고? 맛있어. 무슨 맛이야? 일반 볶음밥 맛이랑 비슷해? 응. 음. 아, 아니? <웃음> 아, 개 빡치네. 그럼 우리가 털게를 잡으러 간 이유가 없지. 그냥 볶음밥 해 먹지. 굴소스 맛이 세서 맛있어. <웃음> 내장 맛은? 이게 내장 맛인지 굴소스 맛인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장 맛에 예민한 저러순 진짜 이거 분명히 내장 향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너무 너무. 자, 제가 바로 한번 먹어 볼게요. 자, 두 배. 음! 왜들? <웃음> <웃음> <웃음> 방금 제가 크게 먹었잖아요. 큐베르? <웃음> 큐베르 먹고 나서 카메라 있다가 누디 볶음밥을 한번 가. 왜? 얼마나 남았나 걸로. <웃음> <웃음> 내콤툭 <것쪽> 퍼먹었을까봐. <웃음> <웃음> 진짜 찌질하다 너. 야, 진짜 찌질한 건 너지. 너 나한테 요만큼 주고 나 혼자 요만큼 먹으려고 했잖아. 아, 이건 장난인데 쳐다보는 건 진짜잖아. 아, <웃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큐베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만약에 털기 잡으시잖아요 볶음밥 볶음밥 한번 해먹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영상을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은혜가 지금 카메라 켰는데 계속 지금 볶음밥만 들고 가는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제가 그 들고 가요 아이 <웃음> <웃음>